숨. There it is. cái eehehhehhehhehehhehhehehhehhehaa.hhehhehhehhehehhehehheh kommer s don't smugg in s jobbo-Hinhaemishehhehehehhehehhheha говор arrisbar-ho. WEHÎhehehehhehhehhehahehhe.hhehhehehhehehehehehehehhehehehehehhehehehehmhehehhehehehehehehehehhehehehhehehehehehehehehehehehehehehe 올해 7살 구미에 살고요. 윤송이입니다. <웃음> 결혼했고 아이 두명 있어요. 음. 음. 유명생을 전에 한번 뵀다고? 네. 몇년 전에 뵀었거든요. 음. 몇년 전에도 너무 몸이 안 좋고 그때는 꿈을 한번 꿔서 이게 스무 살 때부터 제가 다녔어요. 음.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너무 힘들어서 네. 찾게 되더라고요. 음. 힘드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찾다가 이제 꿈도 자꾸 한 번씩 이렇게 꾸니까 아, 정말 유명하신 분한테 한번 가봐야겠다 네. 싶어서 한번 찾아보고 하다가 유명스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가게 됐는데 선생님께서 몇년 뒤에 다시 날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 이모님이 네. 이쪽 길을 가셔가지고 네. 제가 굿 한번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도 답답해서. 그 전부터 계속 점집 다니면 정리는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게 됐는데 근데 가전제품 얘기 없이 그냥 앉자마자 너 언제 이거 시작할래? 네 입으로 얘기해? 이말 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구슬 하기 위해서 내 집의 평안을 위해서 했는데 네. 그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아내몇년 네, 뒤에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그게 솔직히 음. 제가 이 길이 아니란 거 저도 알겠는데 음. 그냥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만 음. 잡아주면은 음. 하... 이렇게 살지 않을까. 아니, 송인씨. 네. 어. <웃음> 왜 심판을 해? 네? 전, 저는 그 뜻으로 구슬한게 음, 음.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앉자마자 음. 네 입으로 네가 얘기하라고 음. 언제 할래?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집에 물건 잘못 들어왔다더니 왜 음. 갑자기 앉아서 이 얘기를 해? 하고 처음에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음. 못 했어요. 음. 그러다 계속 그렇게 묻고 하니까 내가 얘기이 맞다면 해야죠 맞다면 해야죠 근데 애좀 크면 할게요 그때 애가 너무 어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던했 응. 그러고 나서 내가 한 2, 3년 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 기다려주겠다 대신에 이 선생님 배신하지 말라? 이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웃음> 선생님 분명히 다른 곳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했었고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럼 무작정 그렇게 만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내가 네이버로 그렇게 얘기해 버렸으니 이거는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가까워지면은 그때 한번 다시 선생님 뵙자 이러고 <웃음> 그랬어? 네, 네. 너의 신가물이 없는 게 아니야 네. 대주도 그렇고 아들을 보면 네. 어, 시대 쪽도 빌던 공줄이 되게 세게 내려오고 너의 진정줄도 네. 어, 이 신을 모시고 이하던 집이야 네. 그지 네. 근데 이 줄이 첫째는 신랑이라 어, 아들이나 음. 너의 식구들이 공을 많이 들여줘야 명도 길게 살고 음. 하는 일이 네. 또잘 풀리고 그런데 그 공줄이 이제 시댁을 보면 어른들이나 할머니 때부터 이 공출이 다 끊어지다 보니까 대주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를 쭉쭉 다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몸을 많이 지친다 하지? 네. 자꾸 피곤하다 아프다 네. 이런 일을 자꾸 하게 되고 네. 근데 책임감은 되게 강한 사람이고 네. 이 식구를 책임지려고 네. 노력은 하는데 그만큼 안 따라주니까 맞아. 뭐, 좀 힘들어 네. 그게 우리가 살면서 명땜을 한다?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되잖아 네. 어, 그만큼 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되고 자꾸 새 일이 생기는 게 사람이 명땜이라 해 네. 그러면 송혜씨가 어차피 이 집에 와이프고 엄마잖아? 음. 그럼 아들을 보나? 지금 또 둘째를 낳잖아이 아이들을 점주했던 삼신불사라 그래? 네. 우리가 명주는 신 네. 시댁에 그 할머니한테라도 공을 드리고 그럼 조상도 왕래를 많이 한단 말이야 이 줄을 타고 네. 그러면 이시가중에는 이 제대로 뭔가 제사를 제대로 지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좀 명이 짧은 집이야 네. 어, 단명이 자꾸 들어오니까 대주도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또 아들이 점점 크면서 또 치는 기운이 있으니까 이걸 잘 닦아서 다듬으라고 네. 너한테 꿈에 손몽 주고 네. 예감 주고 네. 해 네. 근데 신이 눈에 확 보이거나 뭐 귀에 들리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네. 기운이 좀 이렇게 조금 퍼져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 들쑥날쑥 하니까 니도 네. 사는 게 항상 답답하고 네. 불안하고 네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하며 네. 이 기운들이 아이한테도 간단 말이야 네. 근데 너는 어른이니까 아 이런 기운 때문에 그런가? 행위나 네. 생각도 하잖아 네. 진짜 머신을 받아야 되나? 네. 뭐 찾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숨이 막혀 네 어. 답답해하고 어. 신랑도 아들하고 저 사이에 어. 너무 힘들다고 어제도 큰놈을 음. 싸우고 그랬거든요 음.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도 찾고 네. 어. 네. 니가 어떻게 살아야 이 기운들을 안정을 시켜서 살지? 네. 그럼 무당을 만약에 하라면 네. 어떤 신이에서 네버가 하라는지, 네. 어떤 신이에서 네버가 공을 들이라는지 네. 찾아야 될거 아니야? 네맞아 그렇지? 네. 그럼 너이 집에 이상지짓 언제 됐어? 4년 좀 넘었어요. 아기 네. 놓고 온 거야? 아니 여기서 나. 여기서? 네. 어. 집을 들어올 때 고쳤니? 신랑이 어. 혼자서 다 그냥. 집은 되는 네 했지 이거 네, 지금. 네. 그래서 여기 집에 보니까 와 보니까 동티가 엄청 많이 들어와. 아 네. 어. 네. 아까 내가 보니까 이 베란다든 그냥 여기서 잠깐 봤어도 네. 뭔가 이주 주방 네. 조항이든 다 고칠 것 같아. 네, 제가 자꾸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어. 옮기기도 많이 옮겼어요 어, 어. 제가. 그래서 터가 전체 안정이 또안 되는 게좀 어. 많아. 네. 그래서. 뭐 삼신할머니가 아이는 줘서 네. 살아라고 이쁜 네. 어, 아이를 줬지만 네. 이터에서 살라 하니까 남자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갈 일이 생기고 네. 집에는 애기랑 네 밖에 없어 맨날 네 맞아요 <웃음> 맞아요 신랑이 낚시 좋아해서 낚시 어. 자꾸 나가려고 어, 그러고 어, 어. 네. 그렇게 집에안있으라 그러거든 네. 그래서 동티바람하고 지금 신바람이랑 같이 부니까 어, 음. 네가 더 힘들게 네. 숨이 막히는 것도 있어 그런 거 오늘은 좀 네. 잠재있고 찾아줄 테니까 해보자. 네, 감사합니다. 알았네. <웃음> 응.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정이 되도록 안정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네. 네가 변덕이 네. 죽글듯이 하니까 여기 낫다 저기 낫다 하는 것도 낫다, 집에 기운이 계속 뜨게 되는 거야 아. 원래 니도 이네 방이 있으면 안정이 있지 네, 네. 이방 저방 가라 하면 불편하잖아 네, 네. 그 모든 물건들도 그래 네. 기운들이 있거든 네, 응. 많이 었어요어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그냥 기다리에서 그좀 오래 쓰고 뭔가 내 전체적인 뭔가 이렇게 딱 한번 정리하지 네. 이렇다 저렇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 밥 먹는 자리도 네가 이래 돌렸다 뭐 저래 돌렸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자꾸 뜨는 거야. 네. 그게 조항이 뜬다고 얘기를 해. 네. 그럼 식구들이 식탁에 밥 먹기가 네. 싫어해. 맞아요. 바닥에서 먹어요. 어, 여기서 안 먹을래. 네. 그러니까 그게 조항이 자꾸 눈을 감는다. 네가 안에서 밥은 하고 네. 말 하는데 네. 이 자리가 싫어. 네. 욕만으로 싸워. 네 맞아요. 어. 그래서 그만 <웃음> 옮겨라. 네. 집에 부정한 기운을 이렇게 향으로도 조금 맑게 닦아놓고 가자. 염실랑 다 안난다는 말이 음.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네, 운전하는 일이라서 어. 그래서 그런 끝에 지금 너무 많이 신랑인데 우리가 살이 낀다 그랬가지 그래서 안 좋은 살들이 자꾸 이렇게 지금 들어와 그러니까 이네 마음을 더 많이 힘들게 하고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 네. 생각이 자꾸 든다 네. 그래서 어. 음식 끝에 들어오는 주단이 지금 많이 왜? 저면 면서도 사우니? 어? 네, 네. 네 자리 내네 자리 사우니? 네. <웃음> 어, 자기 자리가 없어 얼굴은 여기다 다가 그러면서 잠자는 안방에서도 자꾸 기운 기온도 둥둥 뜨니까 네, 네 자리다 내 자리 다, 네. 다 이렇게 자라 저렇게 자라 네. 찰때마다 추닥거리는 네. 거야 네. 내가 또 오늘은 저거 보면 닦아갈 테니 네. 어. <웃음> 식구들의 사주팔자라는 게 있겠지? 네. 어떻게 살면 더잘살수 있고 네. 어떻게 하면 더잘 지혜롭게 살수 있는지를 엄마 네가 좀는기을딱 잡아야 네. 이식구들다 따라와 네. 알았지? 맞아요 네. 네가 지금 붕떠 네. 있으니까 집에오면 네가 지금 인상을 쓰고 예를 들어 아프다 네. 네, 맞아요. 좋은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 네. 애도 와도 네가 귀찮고 피곤하고 네가 맨날 누워서 생활해야 되고 네. 어, 큰아들 도 맨날 시키고 네. 애들 짜증나지 당연히 네. 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좀 해줘 엄마가 다 챙겨주고 아직은 애들한테 네가 다 챙겨줘야 되는데 너 진짜 좀 맞자 네가 하는 게 없잖아 네. 맞아. 아침에 뭐 청소만 하면 땡 아니야? 맨날 둥글거리고 오늘 술을 하고 나면 네가 더 <웃음> 알았지? 많이 움직이고 애들한테 더 많이 챙겨주고 네. 몸이 귀찮아도 더 많이 움직여야 이 기운이 빨리빨리 해소가 된다 네. 그리고 꼬맹이 그거 얼마나 니한테 애교도 많고 네. 그치? 맞아요. 엄마 뭐 필요해 어쩌고 저쩌고 네. 시키면 시간가또다해자가할수 네. 어, 있는 거에요 네. 어, 말도 잘 들어 네. 네가 울면 눈물도 닦아주고 네. 그치? 네. 어디 아프냐고 내 물어보고 네. 그래, 네가 너무 이렇게 기대서 전적인 모든 짐을 응. 다전가를 응. 하는 것도 있어 네, 그런 부분은 네가 생각 좀 해서 고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따. 왜 이렇게 <웃음> 왜 그러어 <걸어? 웃음> 응?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족들데 그치? 응. 근데 너도 마음이 이게잘안 되는 거네 <웃음> 생각하고 어, 같이 풀고 어, 또 노력하면 되지 응. 앞으로 사람 많이 주면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어. 알았어. <웃음> 네. 정말 하나하나 다잘 집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 음. 무 선생님 잘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답답했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신랑도 답답했고 항상 둘이 싸우니까. 이것도 정말... 네, 진짜 잘해. 결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랑 정말 제일 개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t t 제 do. I d 공출 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을 n o 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받아야 되는 것도 없잖아 입지만 오늘은 그 신이 어떻게 하자고 오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을 받는다 안 받는다에만 꽂혀 있으니까 신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한 겁니다 첫째는 신이 올 때는 이 가족들이 명이 없는 집안이다 보니까 첫째는 건강하게 명을 이어주려고 하는데 그걸 신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첫째는 가정에 윤기가 돌고 서로 화합을 할수 있는지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명을 주는 신을 찾아서 저 아이들 좀클 때까지 어 공덕이라도 받아서 어느 정도 가정을 안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진짜 분리신오신다면 그때 가서 저 아이를 통해서 하면 되지 지금은 당장 신을 받고 뭔가 분리로 가자 이러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집안에서 너무 이제 신이나 이 영적 기운들이 충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터도 물건들의 이동이 좀 많으면서 자리를 못 잡으니까 사람들이 안정이 안 되는 거고 이 기운들이 계속 안 해서 이제 소형들을 맴도는 거예요 오늘 그걸 잘 풀고 나면 건강도 좋아질 것 같고 첫째는 살해자가 몸이 약한 것도 있다고 했지만 좀 포용하면서 다 안고 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서 너무 이 포기하는 포기 이렇게 널브러진 상태인 것 같으니까 조금 많이 쓰다듬어 줘야 될것 같아요 Thank mm -hmm. you. 10년이요. 아래월생은 예. 저 딸입니다. 일진을 잡아 보름 날을 맞이하새는가 이민 년을 맞이한다. 예. 이 가정은 어떻게 엄마 역할을 하고 아내 역할을 하고 음. 이 가정에 어떻게 잘 살아볼까. 가족이 다 마음 편하고 밥잘 먹고 그지? 음. 건강하게 살까 고민해야 되겠지? 네. 그 속에 신도 계시고 조사님도 계시고 너도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어디 가면 니꿈 네 꾸고 그지? 예감 빠르고 직감 빠르다 보니 신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다 빌던 집이고, 물도는 관을 보고 빌고, 산 보고 빌고, 물와도 빌고 물 봐도 빌고, 물한그릇게 소원을 빌던 그런 나라인데, 우리 이시가든 윤심명당을 보며, 그래, 칠성 공줄이 되게 세다. 왜냐, 명이 없어서, 명달라고 빌어하고 옛날에 그 재물 자랑이든 배설 자랑 하게다 끊어지니, 복달라고 빌어놨던 가정에, 이 칠성의 공덕질이 끊어지니, 우리 대주나 자손들 명이 귀하다. 아가, 니고명 길게 빌어 달라고 네. 하시는데, 오늘 어떤 분이 주인공을 오시는지, 예. 또 어떤 조상이 아플 를쓰던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오장의 군침을 다 아프게 하시는지 찾아보는 날이다. 예. 그래서 오늘 날에 이정선 들을지, 어째 부정연정 있겠습니까? 네. 예. 짧게라도 갑시다. 음. 자, 부정연정 신령이 모실 때려 갑시다. 한 달이면 썩은 <끝> 날. <를끝> 두 손에는 육각 부정 통해졌다 동작부정 어. 가슴에 품어다 품은 부정이여 꿈에 선봉주고 화사 허멍을 주던 부정이다 예. 다 발바닥에 제대 부정 오늘날 의에 흰생이라는 윤씨의 부인 오장육구천만의 돌던부정 살생한 예. 부정을 안납치고 예. 해서 다 예. 참고되신 동생하고 인시되다 모시더라 선이 넘는 대신인데 많이 넘는 선수님네 먼저백한 천지신명하여받은 원같은 장군님 벗개같은 신장이 오늘 이가 y 에 u 서 o 정 to 가 e t a 다 오늘 to t 유심 end o 영 the m 서한 r i a g e o n l 창문끝에 부친년에 눈물 짓고서를 쓴다. 따라 따라 내 따라. 아버리 아버지라도 정이 있냐? 소희야 대답을 해. 아버지 너를 다 못하고 맨날 이 가진 책임도 못지고 죽어버리 내 새끼 불쌍하고 미안하고. 아는 한테 제일 많이 원해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니가 몸이 더 아팠을 것이고 아이 낳아서 그런가? 그치? 내 어? 놓고 나서 몸이 안, 안 풀려서 그런가? 우울증에다가 선우 우울증인가? 밤마다 고통으 밤마다 무섭게 하고 아이를 낳아 기쁘긴 하나 몸이 안 따라가고 머리도 아파 너 싫어라 수도 못 하겠어 내가 많이 그렇게 부정 그때 제일 먼저 내가 들어다 보니 너 오장육부 자꾸 감고 도는 거딱안 했고 다시 한번 m u l t i m o d a m e n o u t 쪼아다 알지? 할머니가 나 미워하는 줄 알고... 하도 그렇게 하고 너가 애매 속을 쓰기니까. <웃음> 어떻게 내가 보지나 너나 똑같던데 응. <웃음> 어? 그치? 그랬던 거 속상해서 그렇지? 미워한 게 아니다. 하행이라 할머니가 그러다 보니 이신줄이 너한테 갈까? 저 집이 너무 세니행렬한 네가 못 견디는 거 아닌가 높아심의 그램까지 미안한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겠는데 마음이 괜찮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저 아들 딸보고 저 이서방한테 잘하고 알았지? 내가 부끄럽다 할수 있지? 응? 음. 음. 음. 그래서 이렇게 걸린 고는 음. 음. 우리가 걸었던 거는 풀고 가고 예. 또 열어주시니 어, 신정이 몰론 딸까 갈 테이니 알았냐 그래 갈 테이니 그게 알 어? 이시가에의심히 한다. 본주 분야 신명광산의 기문내라 우리 대주 남자는 상이다 네. 여자는 용아이고그랬생각하라 그래서 남자의 장기 또한번 우리 대주 어, 힘주고 네. 용기주고 우리 아들도 그 용기를 아버지의 용기로 힘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 산신을 오실 때 천상 오신 기운이 나요. 이런 네. 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명칠성, 필칠성을 강조하여 어떤 신명이 나려서서 머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 어떻게 하자 하시는지 한번 판단해보자. <목소리> 도당천왕산이야수지야 조정왕의 산이야팔도명산의 산신인네 전기바다 오늘날의 팔공산이라도당차왕의 길문열어 이 시가정인 신명당 도와주자 들여서고 네. 길문열어 주자 들여서니 네. 예끼 놈아 네. 신이 오는 줄 알겠느냐 네. 가는 줄 알겠느냐 네. 너그 자식 마음도 모르고 니네 마음도 모르는데 무슨 신부함으로 알겠다고 네. 아니냐 네. 아이고 이놈이 그렇다 오늘 도당차왕의 길문열어 천왕 할머니 나려서고, 백호신령 손길 잡아, 예. 응? 산신 할아버지, 손길 잡고, 이 가정 명당에 들어서고 보니, 안 되면 신 탓이야. 어? 뭐가 잘못돼 알아볼 생각 안 하고, 어? 찔러만 보고, 찔러만 보고, 긴가 아닌가, 맨날 자로 재고 있고, 니네 마음도 모르는데, 저 대주 마음도 모르고, 우리 기축생에 나는 군자 마음도, 뭐 때문에 저렇게, 어? 예민하고 까칠한지, 네가 한번 안아주기를 했느냐, 보도마 주기를 했느냐 어디가 아프냐고 말이라도 한번 해봤냐 네. 그래서 이가정 명당에 산신의 네. 전기가뚝 끊어지고 벼슬 나던 집안의 관직이 끊어지고 또 명이, 대수대명 하듯 빌었던 줄이 끊어진 명을 잇기도 힘이더니 부부간의 윤기도, 부모 자식간의 윤기도 다 끊어진 격이다 오늘날 그윤기도한번 이어주냐 네. 내 들었었으니 그리하라, 시작해라 천왕의 길문 열어, 우리 대조 동서풀람 다 다녀도 사고없게끔 막아놓고, 실상님 네 오셔서, 네. 딱이가슴명당 명사로 가고 복사로 갑시다. 네. 시가 명예고, 네. 네, 이 시가 저세종불선리 내리고 삼신불선리내내이기놈아 내가 네, 니가 어디 무장하자든요? 어? 우리 집에 빌전 칠성줄이 있고, 그래서 명예나고, 재물 같은 집이고, 영신의 업으로, 영궁의 어? 칠성으로, 손길 잡아 이 가슴 명당에 명료하고, 기여서 우리 대주 재물이 퍼부진 거 풀어주고, 우리 대주가 다못 이룬 거, 나라 관직에, 우리 성주, 우리 아들 자손, 나라 관직 한번 올려보자. 네. 늦게나마 네한테 자유 안 좋으면 네 집에 살았겠어. 신명은 이렇게 쌍무지게 다리 놓고 외무지게 서계 잡아 명다리에 서 계시고 복다리에 서 계신다. 예. 너희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가 좀 명불사내가 되고 복불사내가 되고 명바라 복불하. 선서 찾아내가 없고 제자 찾아내가 없고 제자라 하여 만인간의 근심을 하느냐 이 가정에 근심 걱정 딱딱가자 내가 없고 우리 가정에 어방으로 어, 공들줄 이어서 어병이라는걸신도까지 모시고 내가 모시고 하는 거 알지 그래서 어병으로 모셔놓고 명예라고 출생하고 한번 일으켜보자 선대가 무너졌으니 다시 한번대조한테는 건강과 네. 재물을 주고 아들 자손한테 명예를 주자고 네. 대신 너한테는 네. 신주단지의 불안그기에 대강국과 네. 성주 높이 모셔놓고 네. 삼신불사산 땅에 모셔놓고 네. 저 아가신의 공작으로 네. 삼대하신오떤신눌려서이가슴한번 네. 지켜보러 온 신명인데 네. 어디 가서 이제 <웃음> 왔느냐? 해차례 네. 네가 믿고 온다면 내가니는 심한 거 도와줄 것이고 네. 우리 군자 방석 응? 재석 칠성의 네. 할머니가 많이 왕래하고 네. 할머니 밑에도 동자 선녀 네. 왕래하니까 네. 어떤 때는 엄마가 하는 말을 기둥으로 듣는다. 네. 그리고 저 아이는 네. 한 가지 뭘 들어하면 잘안 들려. 네. 여기 집중하면 옆에서 뭐라 해도 네. 뭐라고? 네. 어? 네 맞아요. 그게 워낙 집중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순간, 이게 뛰어나서 그런 거지. 니를 무시해서가 아닌데. 네. 어린 성은 애미야, 니는 엄마 말안 듣고 무시한다고 네. 저 아들을 어, 잡는 격이고, 니가 네. 니네 아들 사주도 모르는데, 진짜 니가 안 살고 갈까봐 저 삼신불사라 했지? 우리 딸에게 점수했다 네. 아니냐, 니가 진짜 안재 끝이다. 네. 이제 도저히 이 집에 못살겠다 네. 헤어져야지 열두 네. 번도 마음 먹고 백번 천번 생각해서 마음 먹고 있을 때 네. 생각지도 못하게 맞아요. 임신한 거 아니냐 네. 그래 내가니발로 잡았다 네. 가지 말라고 네. 너의 사주 팔자 가봐도 네. 한 가정 못 이루는데 두 가정 지킬 것 같냐 네. 우리 대주도 불쌍하다 네. 그래서 절대 이 가정만큼은 안 깨고 니가 뭘 해도 기다려주고 빨리빨리 빨리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아느냐? 낚시하러 가서 오는 놈이 저놈이고 졌다고 운전하면서도 오는 놈이 저놈이다 왜그 심장을 모르고 그렇지 말아라 뭐냐? 그래도 서 오늘 한이 좋은거는 음. 할머니가 또다 각각 하고 음. 맑은 기운으로 도와줄것이니 네. 음, 제 말하는대로 네. 집 자꾸 옮기지 말고 터주안타에 네. 안정할 수 있도록 길문 음. 열어 네. 맑은 적이 도와주고 그래도 우리 가정에 이제는 해가 떴구나 밝은 기운이 돌구나 네. 하게끔 네. 도와줄것이니 네. 그리 안아준다라 해야지 선생님 뭐라고 빌 거야? 그럼 네 몸에 닭살이 돋든 소름이 돋든 이렇게 흔들리다 하면 실컷 놀아. 누군지 몰라도 돼. 귀신이면 선생님 물릴 거고 어 할머니가 도와주러 오신 거면 도와주게끔 문을 열어줄 거야. 네. 응? <웃음> 아, 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닌데 부친 열애, 아맞지아 맞습니다. 제일 먼저 어, 딸에게 한테 많이 망내했다. 음, 내가 죽고 난이 아, 이 상문고에 너부들 벗겨진 상태에서 내가 우리 딸한테 미안했어, 아, 불쌍했어. 아, 아버지, 아, 맞으면 흔드세요. 아, 아 그렇지요. 오늘은 풀고 풀어 드릴 테니까 딸아기 몸에서 이제 실컷 놀고 나가요 어? 건나가고 시안 갑시다 알았지? 어, 이제는 미련 버리고 가셔야 된다 어, 그래 딸도 걱정하지 말고 아들 걱정도 하지 말고 음, 마누라 걱정도 하지 말고 이제는 저 이성문 닫고 저성문 활짝 열어서 건나가고 시안 가요 에서 나오세요 네 예. 어. 어. 아이고 손부야 아 요거 들고 할머니 아. 손부야 이 시집 할머니다 아, 아. 예온지 알겠냐 어, 내가 빌던 칠성 다 얻고 나니까 우리 집에 망조가 들었다 해도 가은이 아니다 어, 할머니 맞지? 응. 그래서 선부야 니는 좀 응. 그래도 빌어서 저 자손들 지키라고 응. 내가 다 못해도 그때는 응. 어, 할아버지들이 워낙 응. 이런 거안 믿고 응. 어, 모셔놓으면 던지고 모셔놓으면 던지고 어, 해가지고 나도 나중에는 다 포기했다 그러고 나니 우리 집이쫄 망했다 해도 가은이 응. 아니고 형제 간에 다 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 어. 자식들도 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격이다 그거 바로 좀 잡아 달라고 내가 니한테 많이 왕래해서 이렇게 아프게도 하고 꿈에 손몽도 주고 많이 했다 시할머니야 할머니 어, 알겠다 그래 어성이야 어. 시댁에 들은 건 없어도 그래도 뿔이 있는 집안에 응, 몰라서 그랬던 거 이제부터는 알고 가서 저 자손들은 네가잘 지켜다오 부탁하러 왔다 할머니 어, 맞지? 어. 그래서 할머니도 오늘 다 닦아서 좋은데 갑시다 손이한테 이렇게 자꾸 손부한테 왕래하며 손부 힘들어 신받아라 내 원정을 풀어보자 이 조상들이 자꾸 앞을 서서 이 무너진 거 이렇게 보자 하니까 할머니 신도 안되는또뭘 자꾸 신받으래 어? 아니지예 그렇지 그래서 조상으로 빌었던 줄이 있으니 알고 가라고 일러주고 우리도 다 좋은데 못 가고, 다 배고프고, 어 응. 제사도 지내다, 안 지내다. 이제는 뭐 그것도 다 없으니, 배가 고파 오고, 호이 없어 오고, 어 응. 칠성에 한이 되고, 어 명이어 주라고 일러 주자고 왔다. 응. 오늘은 많이 드시고, 쉬고, 식상하시고, 신술 석잔에 다 목축이고, 오늘은 좋은데 갑시다. 네. 나라의 이가족 유신명다 이렇게 아산 신내 길문 열고 출산의 길문 열어 이가족 난단 명성수로 날려 쓰고 복성수로 예. 날려 써서 우리 윤씨 기주 이제는 명을 빌고 복을 빌고 살아라. 근데 그걸 알아라고 조상이 이만큼 왕래를 하는 동안 조상의 가물이 들고. 그조상이 못다산 명만 너희들 집에 주고 어, 못다산 보기에 있으면 내려주고 그 원정은 오늘날에 다 풀고 가고 산신고에 매했으면 산신고를 풀으시고 용신고에 매했는 조상님들 종신고를 풀으시고 선안고에 매인 조상들 선안고를 풀고 가고 우리 칠승의 매인 조상들은 칠승고를 풀으시고 영산이다 약을 먹고 갔다 물에 빠져갔다 영산고에 매인 조상들은 영산고를 오늘 다 한낮이 풀어서 극락하고 시험 가실 때 어, 뒤돌아보지 말고 가시고 우리 윤시대의 신장이 원력으로 이 가슴 인당에 일체야 살에 살좀 벗겨놓고 악기작에 썩. 이 가슴에. 어 이렇게 조상들이 진을 음. 치고 어아 그래서 벌써 니한테는 꽃대 신이라고, 어 장군이라고 차고 들었다 허주가 네. 그래서 이 가슴에 탁아 못을 박아 놓고, 아 응. 어. 그래서 뭘 먹어도 체한 것 같고, 네. 어 그게 3, 사년 동안 더 심하게, 네. 어 작년에 부쩍 네. 심하게 완전히 여기 다 앉아 있는 네. 여기다 집을 지었다. 네. 오늘 잠을 조금 깨서. 네. 네. 기운이 흐르도록 닦아갈 터이니 조금만 참아 가자 우, <목소리가> <목소리가> 우리가 선왕의 메이버 네가 어? 할머니가 네 이름 걸어놓고 많이도 빌고 어? 선왕의 흘러간다 하지 들어봤나? 모르겠어? 그래서 어디에 선왕에 대해 조상들 풀어준다 네. 어, 가고 저래 가서 그래도 네가 신 줄이 있다 보니까 어, 풀어준다고 하여튼 끝에 오색고에 네. 오색천에 오색 걸리고 동서남부 고야 다 굳어서 네 머리를 그렇게 감고 있고 나도 이미 신이 돼서 신 얘기를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인데 네. 어, 조상을 앞을 세워놓고 어, 장군도 해보고 대신도 해보고 어떤 덩 동자처럼 아기 어? 짓도 해보고 어진짜는다 잠을 자고 눈을 감고 등돌려면 우리가 다 설쳐가지고 그러고 시댁에 부친 자 애도 청춘에 애기 때간 조사 엄마때도 젊어서 간 분도 있지만 애기 때 애들 다 조사 그러고 너 어? 대화령 어? 같이 우리가 와가지고 동자다 사녀다 한대못 가가지고 우리 집에 제일 아기는 윤송이 응? 묵고 씹분 누워서 물좀 줘. 네. 응. 네. 나는 모르겠다. 아이고, 나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아, 진짜 오늘 이걸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오민 많이 했다? 네. 아니냐? 네. 신청해놓고 된다니까 다리 철렁했다. 네. <웃음> 아나 우리 이제 오늘 이하면다 쫓겨나는데. 응? 어. 기준은 모르지만 우리 귀신이 와가지고 네. 네. 신청하니까 하이고 니가 되겠나 싶었는데 네. 근데 뭐가 됐다고 한다 하니까 가는 여기가 좀흔들어져가지고 이제 그 때부터 불안하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귀신 노름을 했다 이 뜻이야 네. 그랬던 거 오늘 쏙 끄져가지고 네. 우리 귀신게 그래야 된는데 오시는 신명에서 오늘 이렇게 판단되고 나니 너도 가슴 편안하게 네 마음과 떠먹은 돼. 네. 예수 소원 모아주신는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만큼 일러놓그 상당히 네. 네. 잘 자잖아요. 주시가 주신 시면다 신명에서 지켜주고 반들어줄것이니 공덕품치 잘되게 간다. 표적을 줄 때만 너무 고통스러웠어 진짜. 네, 근데 그리웠던 할머니도 만나고 아빠하고도 이제 잘 정리해서 조금 후련해요. 음, 네. 조금? 좀 많이요. <웃음>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고 음, 정신 좀. 네, 없으니까. 네. 제 네. 너무 정신이 음. 없고 어지럽고 이게 진짜 정말 잘 풀렸나? 근데 음. 속 답답한 건다 풀렸어요. 답답한 속이 되게 후련해요. 음. 그리고 또 여기 정말 너무 아팠거든요. 음. 근데 진짜 아 풀어주고 나서는 정말 아픔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많이 풀렸어요. 여기가. 선생님 이렇게 막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네, 네. 정말 너무 여기 고통스러웠거든요. 아, 너무 좋았어요. 본인이 때까지 궁금했던 게 있었잖아요. <웃음> 네. 그거에 대한 궁금증도 풀리셨어요. 네 일단 신이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얘기해준다면은 제가 그 길을 따라서 모시든 안 모시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다 하겠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얘기 듣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 들으니까 꼭 그렇게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선생님 따라서 기도하러 오라고 하면 가고 네. <웃음> 선생님 시키신 대로 다할 거예요 가정이 편안하다면 뭐든 다할 거예요. <웃음> 자, 오늘 사례자는 어, 신을 받아야 된다에 조금 고쳐서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신을 받을 어, 신은 아니었습니다. 업양으로 옛날에 칠성을 많이 빌던 집이고 그래서 관, 관직을 하고 어, 재물을 위했던 그런 업성수가 많이 내려오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칠생 공을 많이 드리고 살면 되는데 첫째는 조상들이 너무 제사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가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례자한테는 조상 가물이 지금 많이 들어온 상태라서 오늘 조상 천도를 잘하고 어떤 신의 맥을 잡고 나서는 사례자가 이제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이제 신은 이제 자손들을 찾아올 때다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집은 신에서 무당을 만들어서 뭔가 공을 받아서 이 자손들을 지켜야겠다는 신명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빌어주고 그 신명을 알고 업이라도 모셔놓고 명이라도 빌어가면은 엄청 가정이 안정적이고 뭐 아들이든 가정의 평화를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라고 조상도 보내고 뭐 허주의 신의 강물이 너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허주들이 많이 장난을 좀친게 있고 그래서 신명에서 오늘 그 포인트를 잡았던 겁니다. 그 신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례사죠. 네, 그래서 오늘은. 솔루션 사례 적극 참여하고 모든 게 조금 원만하게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